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정보로서 지난 영상 아파트 전세금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방법 1편에 이어서 오늘은 2편으로서 아파트 전세금으로 단독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주택등 집만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지난 영상에서는 아파트 전세값으로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 1편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계속 오르고 또 오를 전세값두 번째로 방 3개 25평짜리 아파트 전세값이 9억 세 번째로 왜 남이 지어놓은 집에서 사는가 네 번째로 코로나19와 아파트 다섯 번째 왜 아파트의 전세로 사는가 여섯번째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전세값으로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그리고 상가주택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지난 영상의 2편으로서 다음 6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상가주택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아무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 전문가로서 직접 이런 주택을 설계하고 건축한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고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아파트보다 거주성이 좋은 단독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최근 아파트 전세가가 계속 올라 마포에 있는 어느 25평 아파트가 9억 원 이상 한다는 것인데 이 정도 비용이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웬만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단독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을 제외한 지역과 특히 최근 많이 개발된 판교, 위례, 미사, 김포 등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에 단독주택이나 둘레지세각으로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축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서 두 번째로 판교 단독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이를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 관계상 모든 지역을 다 언급할 수는 없으니 대표적으로 판교 단독주택의 사례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판교 단독주택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데다 특히 판교는 교통, 생활환경, 자녀교육, 부동산적인 장래성등 모든 면에서 서울 어느 지역에 못지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이나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환경 그리고 대체로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함으로써 자녀들의 교육환경적인 면에서는 서울 어느 지역보다 훨씬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의 다른 신도시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런 지역의 단독주택이라면 복잡한 서울의 좁고 답답한 아파트에 더욱이 전세로 사는 것과는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코로나 사태나 자녀들의 장래를 감안할 때 훨씬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 생활환경, 부동산적인 면 등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이를 아래 더보기에 링크해 두겠으니 보시면 아주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단독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기건축된 판교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방법과 새로이 건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세 번째로 판교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면 이런 아파트를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부동산 사무소에는 매매하려는 판교 단독주택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판교에는 1400여 개의 단독주택 필지가 10여 개의 단독주택 마을로 구성되어 있는데 약 90% 정도가 최근까지 건축된 것으로 볼때 사려고만 한다면 충분히 마음에 드는 판교 단독주택을 매입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판교 단독주택은 건축된 지 7년 정도부터 최근까지 지은 집들이 대부분으로 낡은 상태는 아니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인테리어를 손을 보고 이사를 하는 것처럼 판교주택도 뼈대는 튼튼한 상태이므로 약간의 보수만 한다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판교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략 설명해 보면 대지 규모는 보통 70 내지 80평 정도이고 건물은 대개 지하층에는 다목적실, 음악실, 운동실, 오디오룸 등이 있고 1층에는 거실과 주방, 예비실 등이 있으며 2층에는 안방과 자녀방 두 개, 서재 등이 또 있고 옥상에는 다락방과 옥상 정원, 데크, 놀이터, 텃밭, 꽃밭 등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건축 규모는 대지면적이 70 내지 80평이고 건물면적은 60 내지 70평 정도로 그러니까 아파트나 단순한 전원주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공간이 많아서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등 코로나 이후 주거로는 최적의 집인 것입니다. 건축 소재는 우리나라의내노라 하는 건축가들이 설계한 작품이 많고 외관은 현대적이고 모던한 형태이며 일반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단열이나 결로 등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시공수준도 대단히 높습니다. 이러한 단독주택의 가격은 위치나 규모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0억원 내외인데 한 가구가 사는 순수한 단독주택도 있고 두 가구까지 살수 있는 집도 있어서 각자의 사정에 따라 매입할 수 있을 텐데 만약 두 가구까지 살수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한 가구를 전세를 줄 경우 규모와 위치 등에 따라 6억원 내외로 받을 수가 있어서 웬만한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면 충분히 매입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 5평짜리 아파트 그것도 전세 사례하고는 비할 바가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한 영상이 있어서 아래 더보기에 링크 해둘 테니까 꼭 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판교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기존 건축된 판교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아무래도 집주인의 이윤 등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직접 대지를 구입해서 건축하는 것이 다소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족들의 특성과 취미에 맞게 설계해서 건축한다는 점에서는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는 원가만 들기 때문에 비용을 대폭 줄일 수도 있고 또한 새 집에서 살 수도 있는 장점도 있는데 판교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데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가구주택으로 짓는 방법과 주가구 주택으로 짓는 방법이 있는 것인데 먼저 건축을 하려면 대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사실 1400여 필지 가운데 아직 건축하지 않은 빈 땅이 그렇지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동산에 알아보시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땅들은 대개 70 내지 80평 정도이고 땅값은 대개 위치에 따라서 10억 원을 상위하는 정도이고 건물의 면적은 직계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은 공사 면적을 60 내지 70평 정도로 봤을 때 공사비는 한 6억원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6억원을 상회한다고볼 수가 있는 것인데 물론 이 정도 비용이면 일반 도시지역의 단독주택이나 특히 멀리 떨어진 전원주택에 비해서는 큰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생각과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대지가 70여평이나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하 1층, 지상 2층에 다락까지 있으며 방이 무려 4개 내지 6개 과장실이 서너 개 되는 더구나 판교라는 특성도 감안한다면 판교 단독주택을 직접 짓는 비용이 16억 원 정도라고 했을 때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한 가구 주택이 부담스러울 경우에 두 가구 주택을 건축하는 방법도 있는데 판교에는 이런 두 가구 주택들이 상당수 있으며 이 방법은 한 가구를 임대를 준다면 전체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데 이는 또 소가족화되는 사회현상과 자녀들의 유학이나 군입대 또는 결혼 등 가족 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대안도 될수 있어서 권장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한 가구를 전세를 줄수 있는 비용이 6억 원을 상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는 10억 원 정도 비용으로 판교 단독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 전세금 수준인 것이고 또 다행인 것은 아파트는 대출 제한이 있지만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와 건축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을 줄일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건축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또 사람들은 집을 지는다고 한다고 하면 건축은 어렵다, 힘들다, 복잡하다 또는 단독주택은 춥다, 무섭다는 등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옛날 직장사들이 날림으로 지은 시절의 집이나 단열 기준도 없고 감리나 특검 등 관리 시스템이 없고 자재도 좋지 않던 시절의 집이나 그렇지 요즘은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 소규모 건물만을 전문으로 건축하는 장인 정신을 가진 전문 업체가 시공을 하고 감리와 특검 제도가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아파트보다 더 단열도 잘 되고 품질 좋은 시공을 하는 단독주택들이 많습니다. 또한 건축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로 판교 단독주택을 건축해서 사는 대부분의 판교 단독주택 건축주들은 오히려 내 집을 짓는데 즐겁게 건축한 사람들이 많고 만약 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면 좋은 건축사를 만나서 그 건축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일종의 PM 방식으로 하면 큰 어려움 없이 모든 과정을 마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판교와 특히 건축에 대한 그리고 부모 또는 형제들과 같이 판교에 단독주택을 지어 사는 사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들을 아래에 첨부해 놓을 테니까 보시면 건축에 대한 그리고 단독주택 생활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아파트 전세금으로 단독주택을 매입하거나 또는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출퇴근 자녀들의 교육, 생활 편의시설, 부동산적인 장래성 등의 문제로 쉽게 서울이나 강남을 특히 아파트를 떠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신도시 특히 판교 단독주택은 이러한 점에서 대단히 훌륭한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의 활성화로 온 가족이 온종일 집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나 또 계속 오르기만 하는 아파트 전세금을 생각한다면 자신과 가족들의 특성과 취향에 맞게 다양하고 멋있는 공간을 설계해서 보다 더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 다양한 취미생활과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금의 가장 적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계속 오르기만 하는 그런 전세금이면 바로 번듯한 마당도 있고 다락도 있고 옥상 정원도 있는 2층 집을 소유할 수도 있으며 아이들의 층간소음도 해결되고 아이들이 마당이 있는 집에서 자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삼천지교를 하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무리 서울이라지만 겨우 25평 아파트 그것도 남의 집인 전세사리보다는 100번 나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쪼록 이러한 점을 신중히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또 이와 같이 계속되는 좋은 정보를 보시기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전세금으로 상가주택 등 꼬마 빌딩을 건축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